집에서 만드는 치킨. 누가 요즘 배달을 시켜먹어. 시켜먹지 말고 만들어서 먹어야지. 우왕, 피부킹. 드디어 완성된 치킨. 우왕, 맛있겠죠, 여러분? 짠!